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신광면에 있는 힐링이 아주 잘 되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육이부터 여러가지 야생화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바위 라든가 돌, 여러가지 나무, 꽃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여러가지 조경에 필요한 소품들이 아주 많은 곳이니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한번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도로에서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집 외부입니다. 집 외부에도 부엉이가 아주 많이 걸려져 있고 화분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천사 날개도 있습니다. 외부는 황토벽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도 이쁘고 우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녹색 나무문입니다. 마당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가지 화분과 화초, 바위, 돌과 풀, 아주 자연적인 집인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게에 사용하는 주방입니다. 남녀화장실이 각각 별도로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남동향으로 창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도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입니다. 실내에 있는 소품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하겠으나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단한것 같습니다. 지붕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꽃과 식물, 야생화, 바위, 돌, 폭포, 여러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성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대지 면적은 245제곱메다 74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 온천원 보호지구입니다 온천법에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88조금에다 약 27평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카페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구조는 경량철골조 구조입니다.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 지붕입니다. 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2년 10월 31일 이후 가능합니다. 방은 3개이며 욕실은 2개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6년 2월 12일입니다. 주차 대수는 없으다 주변에 주차할 곳은 아주 많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안방기준 방향은 남동향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원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있습니다. 가격은 2억 6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지목공인중개사오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 222 36 전화번호 01024870015